충북 음성문에서 판매하는 천생연 사과를 만나보았거든요. 위에 거는 명절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밑에 거는 일반용인데, 두 가지 제품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이건 명절용인데요. 음성농협 유통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음성장터나 농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한 뜯어볼게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상자에 포장이 되어있네요 벽 다치지 않게 안쪽에 퇴데도 잘할 수있고요 택배로 받았는데 특별히 상한 거 없이 깨끗하게 잘다 도착했어요 포장이 꼼꼼해서 사가 깨지거나 상할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상으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상처난곳도 없고 정말 상품사과라서 명절용으로 차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 보내기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상한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자라요 음, 크기가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명절용이라서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제 손이 큰 편인데도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 넘는 크기?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 음, 정말 크고 상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천생연 일반 사을 한번 뜯어볼게요 일반형도 이렇게 충전제 잘 포장되어서 왔고요 오! 일반형인데 명절용이랑큰 차이가 없네요 다 상한 거 없이 깨끗하고 음. 일반형도 상품 사과예요 일단 충북공성 사과가 전체적으로 다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형도 이 정도면 어 일반형도 명절에 사용해도 뭐 손색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품이 좋은 것 같고요 어, 전부 빨갛게 맛있게 자리 된 사과를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단단해서 칼이 잘안 들어가요 안쪽에 보면 꿀이 엄청 많이 박혀있네요 진짜 꿀사가인것 같아요 껍질을 깨끗하게 물에 씻은 상태라서 껍질째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과육이 단단한 편이고 껍질이 부드러워서 껍질째 먹어도 크게 부담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새콤달콤하고 전형적인 부사맛이 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달고 꿀이 박혀있어서 그런지 사과 당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푸석거리는 느낌 없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